진짜 잘 떴어. 키링. 안사 가지고 한번인터 봤어요. 헬로. 와, 여기 스쿠버도 하나 봐요. 스쿠버. <웃음> 우와. <웃음> 내가 왜 캡슐스 가져 있는지 알겠지? Oh, 완전 definitely. 해림아, 이것 봐. <웃음> 너무, 너무 귀엽다. <웃음> 이게 <s coherence> 치즈야, 대박이. <sucht> <sucht> 음, 맛있지. 뭔가 풍미가 있지. 이런 거. 너 <목소리도> 근데 내가 원래 오빠랑도 술을 잘 마시지는 않거든. 오늘은 꼭 오이스터랑 같이 와인을 마시고 싶었어. 그냥 딱 오늘. 은 <목소리도> 맛맛집는맛집는 맛있는 맛 가 너무 예쁜데이 뷰를 보는 대신 소음을 정말 감내해야 돼 우리처럼 소음에 무딘 사람들만 잘수 있을 것같아 오케이? 에이? 아디 엔드의 포크 아디 엔드의 포크 아디 엔드의 포크 아디 엔드의 와이터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시작! 근데 이미 주차장까지 오는데 얼굴 다 익었어. <웃음> 그냥 초입에는 이런.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. 너무 예쁘다. 계속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만드는 뷰가 나온다. g o 가자. s o m e on, y can do it. 아 까망도 안고 30분. 30분? 어. 이게 지금 힘든 거는 둘째치고 너무 더워서 어... 그 뭐라고 아직 진이 빠진다고 그러나 근데 한 30분 남았다는데 지금 이러고 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어... 이미 이거 하나 끝내고 이 와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야, 이 원래 나 진짜 물안 먹는데. <웃음> <웃음> 진짜 미끄러워서 이거 이거 운동화도 너무 미끄러워. 돌이 진짜 미끄러워. 또 그렇죠? 대박이다. <웃음> 지금 가방에 그려진 그 프린트 된 거기로 가는 거죠? 맞아요. 여기. 그 뭐라 해야 되지? 아바타? 아. 그 아바타에 나오는 절벽 같나요? 깜빠이. 아 근데 과일 진짜 사올걸과일은 넣어 먹고 싶다. a t h r e e n g n e e r t h u n i'm e n t e r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그 좋았고 밑에 물고기 되게 많았어. 물 맑았어요? 네. 이렇게. 아 피가 이렇게 났어요. 이렇게 네 이렇게. 아. <웃음> 진짜 그림 같다 <웃음> 여기 찍어 먹어도 맛있어 여기 찍어 먹어도 맛있어 땡큐 아까 피시 있으연장선 같아 오징어 은오 아 d o